네 했습니다. 캐머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냐면은요, 주라고 하는 나라가 혈연적 봉건제를 통해서 국가의 통치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왕과 제후 사이의 혈연관계가 점차 약화되면서 결국 주나라는 여러 제후들의 나라로 분열되었으니 그것이 중국 최초의 분열의 시대, 춘추 전국 시대다라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이어서. 춘추 전국 시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했다시피 춘추 전국 시대는 주나라가 여러 제후들의 나라로 분열된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이 춘추 전국 시대의 시작으로 보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기원전 770년이고요.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잡았느냐? 주나라가 수도를 동쪽으로 옮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수도를 옮기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나요? 한자로 천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동쪽, 동천, 쪽동 그러니까 주나라가 수도를 동쪽으로 옮겼다라는 것이에요. 자, 주나라는 기원전 770년경에 견융족의 침입, 견융족이라고 하는 유목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원래 수도였던 호경이 무너지고 수도를 그 동쪽에 있는 낙읍이라고 하는 것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자 요게 어떤 사건이었는지에 대해서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재미난 이야기가 전해지니 잠깐 넘겨서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잠깐 넘기겠습니다 자. 주나라의 수도 원래 여기 황황 중류의 호경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견룡족의 침입을 받게 되면서 동쪽이 낙읍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로양, 낙양이라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이 주나라의 수도를 낙읍으로 옮기기 직전에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유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상주왕과 마찬가지로 이 주나라의 네. 유왕도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왕이었다고 라 합니다. 그리고 이 주나라 유황에게는 굉장히 아름다운 애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포사라고 하는 여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림에는 그렇게 예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예뻤다라고 전해지느냐? 기러기가 하늘을 날아가다가 땅 아래에 있는 포사를 보고서는 너무 예뻐서 날개짓 하는 것을 잠시 멍때리다 까먹었대요. 그래서 어, 포사의 얼굴을 보다가 기러기가 날아가다가 땅에 뚝 떨어졌다라는 뭐 얘기가 전해질 정도로 예뻤다라고 합니다. 이런 뻥들 어떻게 이렇게 잘 지어냈는지 모르겠어요. 음. 그렇지? 상상력이 참 풍부한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 그죠? 네. 음. 자, 아무튼 그 정도로 예뻤는데, 이 포사라는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단점이랄까요? 뭔가 특이한 점은 무엇이었냐면, 예쁘기는 무지 무지 예뻤는데, 웃지를 않았대요. 굉장히 시크하고 맨날 무표정하고 어, 그런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나라 유왕은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이 포사를 웃길라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안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웃으면 정말 예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웃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주나라의 왕들은 저마다 뭘 가지고 있었냐면은 봉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봉화. 봉화가 뭐지? 그렇죠. 전쟁 같은 국가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불을 피워서 연기로 나라의 위급함을 알리는 통신수단이 바로 봉화라고 하는 것이죠. 주나라 왕은 왜 봉화를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제후들은 왕의 신하로서 주나라 왕이 위기에 처하거나 전쟁을 할 때에는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를 도와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따라서 주나라 왕이 봉화를 올리면 제후들은 군대를 끌고 왕을 돕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와야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이 봉화를 담당하는 사람의 실수로 적이 쳐들어오지 않았는데 봉화에 불이 붙었어요. 제우들은 큰일이 난줄 알고 근대를 끌고 주나라 왕, 유왕에게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적이 쳐들어온 것은 아니었어요. 어, 유왕이 어 얘들아 미안해 관리하는 애가 실수했대. 적 쳐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냥 집에 돌아가면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 그랬더니 그때 어? 이거 뭐야? 낚였네? 하면서 벙찐 표정을 하고 있었던 제후들을 보고 누가? 포사가 피식하고 웃은 거예요. 어, 그리고 주나라 유왕은 자기가 사랑한 여인이 포사가 웃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기뻐했대요. 어 그래서 이후에 포사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을 때마다 어떻게 했다? 봉화에다 불을 질렀다. 그리고 제후들이 와가지고 어이없어 와서 돌아가고 그때마다 포사가 웃었고 유왕은 좋아했다라고 해요. 어디서 말을 들어본 얘기지 그지? 어, 양치기 소년 같은 얘긴다 느낌이 나죠, 그죠? 자, 그러다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포사라는 여자는 원래 자기 정식 부인이 아니야. 애인이에요. 이 유왕에게는 원래 부인이 왕비가 신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랑이는 좀 비슷하죠, 그죠? 음. 자, 그리고 자신의 왕비가 낳은 아들, 의구가 있었고 얘가 태자였어. 그러니까 유왕이 죽으면 그 다음에 얘가 왕위를 이어받을 예정이었거든. 그런데 이 유왕이 포사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얘네둘을 쫓아내고 포사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자, 근데 보통 왕비가 되는 여자들은 볼보, 별로 보잘것 없는 집안의 여자로 고르지를 아아요 나름 힘있는 집안에서 고른단 말이야. 자, 이 소식을 듣자 이 유왕의 왕비의 아버지 그러니까 유왕의 장인어른이 되겠죠. 꽤나 힘있는 귀족이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하는 겁니다. 네가 감히 내 딸을 내치고 내 손자를 왕위로 안, 안 만들고 내친단 말이야? 이렇게 불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호경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견융족이라고 하는 유목민족을 끌어들여서 호경을 공격하게 한 겁니다. 적이 쳐들어왔어요. 주나라 왕은 유왕은 뭐랬을까 봉화를 울렸어요. 근데 네. 재우가 안 왔어요. 그래서 호경이 쫄딱 망하고 유왕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결국에는 의국 그 친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알수 있는 부분은 아 제후들이 봉화가 올랐어도 왕을 위해서 군대를 가 끌고 오지 않았을 만큼 왕과 제후들의 상계가 사이가 멀어져 있는 상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서 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견융족의 침입을 받아서 호응이라는 원래 수도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수도를. 나급이라는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수도가 호경이었던, 호경이었던 시대를 서쪽의 주나라 시대라고 해서 서주시대 나중에 수도를 나급으로 옮겼고 난 이후의 시대를 동쪽의 주나라 시대라고 해서 동주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춘추전국시대를 동주시대라고도 부른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왜 수도를 옮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수도가 쑥대밭이 됐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나라의 힘이 어떻게 됐을까? 어, 저 사실 이거 한번 나라가 망했다가 간신히 되살아라하는 수준의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서 주나라 왕실의 힘이 어떻게 됐을까요? 약해졌어요. 그래서 주나라 왕실이 직접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이 통치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전보다 작아졌어요. 그러면서 제후들이 다스리는 나라의 크기랑 비슷하거나 그것보다 작아지게 된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의미였던 것이에요. 주나라 왕하고 제후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 건 사실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혈연관계가 약화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까닭은 어쨌든 주나라 왕신의 힘이 제후들보다 어땠기 때문일까? 쎘기 때문이에요. 그죠 제후들이 말이안 들으면은 주나라 왕실은 그래도 걔네를 때리고 통제할 수 있는 힘 정도를 가지고는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의 동천이나 사건을 겪으면서 주나라 왕실의 힘이 어떻게 된 거예요? 크게 약화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주나라 왕은 제후를 혈연으로도 힘으로도 통제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제후들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면서 이제 각 지역의 제후들이 마치 왕처럼 혹은 왕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었으니 이 사건을 춘추전국시대의 시작으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이 춘추전국시대라고 하는 분열의 시대는 또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눌 누수 있어요 약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시즌 1 시즌 2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 시즌의 이름은 어떻게 정한 것이냐 후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역사책으로 기록을 해요 그 중에서 이 시대는 공자가 역사책으로 정리하는데 그책 제목이 춘추라서 춘추시대라고 부르고요 그 뒷시대는 나중에 전국책이라는 역사책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를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춘추시대의 주의 동천부터 기원전 403년까지를 춘추시대로 구분을 해요 이 시기에는 세력이 강한 다섯 제후가 등장을 하는데 그들을 춘추시대의 다섯 태자, 다섯 강자라고 해서 춘추오패라고 부릅니다 춘추 시대에 잘 나가는 제후국 다섯 개가 있었으니 그들을 춘추 오패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제후가 다섯 명밖에 없었을까? 그건 아니에요. 전국의 제후가 100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100명이 넘, 100개가 명이 넘, 1 0 0 넘는 제후국들 가운데 가장 힘이 강한 나라가 5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가지고 춘추오페라고 부르고 네모칸에 돼 있는 진나라,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 제나라 같은 이런 나라들이 춘추시대에 잘나갔던 5개의 나라다. 그래서 그들을 춘추오페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 됐나요? 네 됐어요. 자이 춘추 오페가 다른 제후들과 맹약을 맺고 주나라 왕실을 대신해서 전국을 주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맹약은 맹세하고 약속했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들은 동맹을 맺고 라고 이해를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힘이 강한 다섯 제후가 그렇지 못한 나머지 제후들하고 동맹을 맺어서 주나라 왕실이 했던 역할을 대신하였다. 주나라 왕실을 대신해서 정치적인 상황을 이끌어 나갔다라는 설명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원래 주나라 왕실이 하던 역할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 질서유주입니다. 제후들끼리 싸워, 제후들끼리 갈등이 빚어서 싸우든지, 제후들끼리 남의 땅이 탐나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강력한 주나라 왕실에 나서서 니네 싸우지 마라고 이렇게 말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질서유지의 역할이에요. 아니면 다른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자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같이 힘을 모아 싸우자 라고 해서 쳐들어온 다른 민족을 쫓아내는 이러한 역할을 했던 게 강력한 주나라 왕실의 모습이었다는 라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주나라 왕실이 그런 역할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제후들의 싸움을 말려야 되는데 힘이 약해져서 제후들의 싸움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도 걔네랑 맞서 싸워서 이길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자, 그래서 그런 역할을 했던 주나라 왕실의 역할을 누가 대신하게 되었다? 그렇죠. 힘이 센 다섯 제후 춘추 5패가 대신하게 되었다는 라 거예요. 힘이 약한 다른 제후들과 동맹을 맺어서 나랑 동맹을 맺은 제후들의 나라가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 함께 나가서 싸워주고 지켜주고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힘이 약한 제후들은 다른 민족이나 다른 제후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힘이 강한 제후 춘추오패와 동맹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춘추오패는 굳이 다른 힘이 약한 제후들과 동맹을 맺을 필요가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냐? 이들은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요. 그래서 그렇죠? 또 다른 강력한 제후국들과 경쟁을 하려면 누가 유리하겠어? 그렇죠. 제후국 동맹이 많은, 친구가 많은 제후국들이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죠그 이들은 서로 더 많은 동맹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또 서로 경쟁하는 사이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춘추시대 때에는 주나라 왕실의 역할이 약해졌기 때문에 다른 힘에 강한 다섯 제후가 주나라 왕실을 대신해서 질서 유지하고 이민족을 물리치는 이런 어떤 어, 모습을 보였던 시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됐나요? 음. 네, 음, 좋아요를 말이를 누르더라고. 어떤 학생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어, 영상에다 똑같이 좋아요를 누르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음, 네, 선생님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도 친절하게 댓글도 달아줬더라고요. 어, 우리 반에 있는데 선생님이 어제 그거 확인하고서는 좋아요고 하트뿅뿅 눌러줬어요. 음, 자. 넘어갑시다. 이제 전국시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기원전 770년에 있었던 주의 동천을 춘추시대의 시작으로 잡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전국시대는 기원전 403년을 그 전국시대의 시작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먼 일이 있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죠? 자, 기원전 40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춘추 오페 중에 하나였던 요 진나라. 어, 춘추전국시대는 진나라가 두개 나와요. 한자가 다르지만 우리는 똑같이 진이라고 읽는. 요 진나라 있고 요 진나라 있는데 이때 기원전 403년에 이 진나라 원래 이만한 영역을 가진 꽤나 강력한 제후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진나라가 그 아래에 있는 대부 가문들에 의해서 한 나라, 위나라, 조나라로 분열이 돼요. 그 사건이 기원전 403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가세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더 정확히 말해보자면 은이 진나라가 대부가문에 의해서 셋수로 쪼개진 거는 50년 전이고요. 이 기원전 403년에는 요세 나라가 공식적인 제후국으로 인정을 받아요. 음. 자, 어쨌든 핵심은 뭐냐? 제후의 나라가 대부가문들에 의해서 셋수로 쪼개졌다는 거야. 진나라 아래 있었던 한위조 세 가문이 힘을 합해서 진나라 무너뜨리고 자기들끼리 나라를 셋수로 쪼개먹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자 재후와 경대부 사이의 봉건 질서마저도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춘추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왕과 재후 사이의 봉건 질서는 무너졌어도 재후와 경대부 사이에는 봉건적인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하고 제후는 워낙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 서로가 이제 멀어질 수 있어 하지만 경대부하고 제후는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춘추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들 사이에 본관적인 질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차점차 지나면서 이제는 제후하고 경대부 사이에서도 본관적인 질서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대부 가문들이 힘을 합해서 제후국을 무너뜨리고 자기들 끼리 셋으로 쪼개먹어서 새롭게 제후국이 된이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극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래사람이 윗사람을 제거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현상을 일컬어 하극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되시죠? 제국 진나라는 하극상에 의해서 세 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되었다. 그래서 전국시대는 춘추시대 때보다 더 완전히 봉건적인 질서가 무너져버린 시대였다. 그래서 춘추시대하고 구분해서 시즌2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전국시대를 시즌2로 부르는 까닭은 또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제 각각의 제후들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하느냐? 내가 왕이다 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춘추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춘추오패 나는 제후야 실제로 역할을 왕처럼 해도 나는 제후야, 왕은 적이 있어. 라는 식으로 어쨌든 주나라 왕실이 힘이 없어도 왕을 위하는 척이라도 했고 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예의상으로는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도대체 뭔 의미야? 아무 의미 없잖아. 내가 왕할래? 라고 이렇게 나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국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경대부 사이에서의 공관질서마저도 무너져버렸을 뿐만 아니라 주나라 왕실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실제로 이거 나중에 256년 기원전 256년에 아예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전국 시대는 주나라가 처음 성립할 때 만들어졌었던 봉건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네. 자 질서가 사라지면 뭐만 남나요? 혼란과 힘의 논리만. 남습니다. 이제 약한 자는 그가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의미없어요. 그저 잡아먹힐 뿐입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강한 자만이 약한 자를 잡아먹고 그 덩치를 불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약육? 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는 잡아먹히고 강한 자는 그를 잡아먹고 정치를 키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전국시대는 하극상과 전쟁이 난무한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야육강식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이 전국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전쟁이 더욱더 격하게 일어나게 되었던 까닭은 또 하나를 들 수가 있어요. 뭐냐면요. 은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넘어가면서 무엇을 도구로 만들기 시작하느냐. 설기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해요.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죠. 청동기는 낮은 기술 수준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양이 적어요. 만드는 과정도 까다롭고 복잡해서 대량 생산이 불가능해.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춘추시대의 전쟁은 규모가 어땠느냐? 몇백 대 몇백, 몇천 대 몇천의 싸움이었어. 청동기라고 하는 무기 자체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가질 수 있는 일부 귀족들만 전쟁터에 나서고 전쟁을 하던 시기가 춘추시대의 모습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철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어떻게 변하게 되었느냐. 철기는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기술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부 귀족들 뿐만 아니라 일반 농민 백성들까지도 무기를 지어주고 전쟁터에 내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 로 넘어가게 되면서 전쟁의 규모가 어느 정도로 커지느냐? 몇백 대 몇백, 몇천대 몇천 이런 게 아니라 몇만대 몇만, 몇십만대 몇십만 정도의 규모로 커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많은 군인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려면 은 뭐가 필요해? 무기도 있어야 되지만 식량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그식량 어떻게 됐느냐? 마찬가지로 철제 농기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돌로 나무로 땅 파다가 철로 다 땅을 파기 시작했어. 땅이! 잘 파지겠죠 그죠? 그전에는 너무 딱딱해서 농사 짓지 못했던 땅도 철기로는 가로엎어서 농사 짓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때부터 뭘, 농사, 뭘 쓰기 시작하느냐 소를 농사에 쓰기 시작을 해요. 인간의 힘으로 뒤집지 못하던 땅을 소를 이용해서 뒤집어서 농사 질수 있는 땅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전보다 먹을 것을 생산을낼줄 아는 능력 생산력이 크게 향상이 되면서 전쟁 물자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전국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전쟁의 규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나라가 이기고 어떤 나라가 지느냐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에도 좌우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가지고 부딪히는 전면전의 시대가 바로 전국시대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응.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 가겠습니다. 오. 오늘 점심 메뉴가 떡볶이던데 맞나요? 네. 네. 응. 어제 와이프가 떡볶이 먹자고 했는데 안먹기를잡았네자 응. 전국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 선생님 요거 칠판. 여기다 했으면 좋겠어. 이거 아니 칠판이 이거 하면 어 다른 학교 가 보니까 칠판 이렇게 그르륵 하고 열면 안에 이 커다란 이제 TV가 아, 이제 심어져 있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 그거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음, 물론 빔 프로젝트 하다가 이거 왔을 때 이야 되게 좋다라고 하긴 했어요. 근데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잖아, 그지? 기왕이면 여기다 달아줬으면 하는 어.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자 봅시다. 춘추시대는 수백몇 개의 많은 제후국들 가운데 잘 나가는 나라가 다섯 개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춘추 우패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전국시대 약육강식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힘이 강한 제후가 이제 동맹 아니야. 그냥 정복하고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약한 제후국들을 잡아먹고 잡아먹고 잡아먹으면서 나라가 몇 개만 남았느냐? 일곱 개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국칠웅이라고 불러요. 전국시대를 주도했던 일곱 개의 강한 나라 전국칠웅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나라들이냐면요. 물론 춘추시대 때 강했던 나라, 초나라, 제나라 같은 나라들도 있지만 새롭게 등장한 진나라, 세수로 쪼개먹었던 조위한, 그리고 동북부 지역의 연나라 이렇게 일곱 개의 나라를 일컬어 전국칠웅이라고 부릅니다. 나라가 일곱 개만 남은 거예요. 춘추 시대는 백몇 개가 넘는 나라들에서 어 이제 전국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나라가 일곱 개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곱 개 남은 나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다른 나라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제일 필요해요. 왜? 안 그러면 잡아 먹히니까, 그지 자 그럼 다른 나라랑 싸워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왕을 중심으로 나라 전체를 효과적으로 장악해서 나라 전체를 전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장악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느냐? 군주권의 강화가 필요했다. 왕권 강화가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면 강력한 군대와 그 군대를 먹여살릴 수 있는 경제력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부국 강병을 이룰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강력한 군대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천천히 해도 됐을까? 남들보다 하루 빨리 할 필요가 있었을까? 빨리, 빨리. 그렇죠. 남들보다 빨리 하지 않으면 언제 잡아먹힐지 몰라 그렇지 하루 빨리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급격한 빠른 개혁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실제로 각각의 나라들은 그러한 개혁들을 저마다 추진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알고 넘어가야 될 존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른바 제자백가라고 불리는 사상가들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춘추 전국시대 사람들이 살기 평화로웠을까요? 혼란하고 힘들었을까요? 혼란하고 힘들어 매일이 전쟁의 시대예요. 사람들을 지치고 힘들어서 이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의 혼란을 어떻게 하면 끝을 내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저마다 제시하고 그 해결책을 저마다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제자 백가라고 불리는 사상가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을 뜻해요. 백가, 여러 그 제자들과 그 계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제자백가라고 부르고요. 이 제자백가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은 대표적으로는 유가, 법가, 도가, 묵가 같은 이러한 사상가들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저마다 어떻게 하면 춘추 시대의 혼란을 전국,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분석과 아이디어, 해결책을 제시했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자, 대표적인 사상과 4개만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공자에서 시작하는 육아는 이 현상을 뭐라고 분석했느냐? 질서가 무너져서 혼란하다는 겁니다. 질서를 바로 세워야 돼.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돼. 자, 그런데 인간은 사실 질서를 잘 지키고 살려는 착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은 효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 누가 강요해서, 누가 가르쳐서 갖게 된 마음인가요? 아니에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잘해드리고자 하는 이 효도의 마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착한 본성이야. 그렇지? 그래서 그 착한 본성을 잘 키워서 어떻게 해야 된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임금에게 충성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위아래의 질서가 잘 바로 잡혀서 세상이 다시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워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유가 사상의 핵심인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듯 임금에게 충성하면 가정이 평화롭고 나라가 평화롭고 세상이 평화롭다. 이게 바로 육아사상의 핵심인 거예요. 이해되나? 법과 반대해서 출발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출발을 해요. 왜? 우리 실제로 뉴스 보면 폐륜 범죄 이런 거 보죠. 어뭐 카드비 갚기 위해서 부모님 죽이고 막 이런 거 보잖아요. 그래서 왜 인간이 착하다고 한다면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다.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부모도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란 존재다. 따라서 인간을 믿으면 안 되고 이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이기적인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돼? 강한 법으로 강한 수단으로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법과 사상의 이론인 것이에요. 자, 도가 사상의 핵심은 무위자녀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의지로 질서를 무너뜨리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자연물들이 다 알아서 자연의 질서를 지키고 살지. 질서는 본인 스스로가 의지, 의지를 가지고 어지럽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질서가 깨진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마. 자연 있는 그대로를 놔둬라. 라는 게 도가사상의 핵심이에요. 노자, 장자 같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데, 영어로 말하자면 뭐가 될까요? 영어로도 있어요. 노래도 있어요. 유명한 팝송. 있는 그대로 놔둬라. 레디. 맞아요. 레디피에요. 그래서, 그렇죠? 레디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국가는요. 경애, 차별 없는 사랑을 얘기해요. 육아를 비판합니다. 너네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한 사랑만 얘기하고 있어. 근데 세상이 평화로워지려면 그래서는 안 돼. 윗사람도 아랫사람은 똑같이 사랑해야지. 모두가 차별 없이 사랑을 해야 세상이 평 편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국가사상의 주장인 것입니다. 다들 좋은 얘기고 그럴듯한데요. 지금 이 전국 치룽은 뭐가 필요해? 하루빨리! 유주권을 강화하고 부국 강병을 이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국 칠흥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사상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법가사상이었어요. 물론 유가 사상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주목을 받았습니다. 도가, 무가도 마찬가지였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또실제적으로 어 정치에 반영이 반영되었던 것은 유가랑 법가예요. 이런 건참 좋은 말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정치에 반영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지 사상으로서는 훌륭하지만, 음. 자그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은 바로 이 법가입니다. 왜냐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있어요. 우리 반애들을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들고 싶어. 만약에 육아적인 담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얘들아, 니네가 공부를 안 하면은 부모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니?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우리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하자. 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만약에 법가적인 담임이라고 한다면은, 너는 왜 공부 안 해? 내가 말할 때까지 전부 다 이제, 저기 뭐냐? 언제, 언제까지 와가지고 공부 안 해? 공부 안한 사람은? 엉덩이 몇 대를 때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때려잡는 사람이 있다면 법가적인 담임이 되겠죠 도가적인 담임이 있다면 음, 있는 그대로 놔두겠어 너희들 스스로 공부할 때까지 나는 기대를 테야 요렇게죠 그죠 국가적인 담임이 있다면 어, 자습 시간에 본인이 먼저 공부할 거 가져와서 학생들 앞에서 스스로 먼저 공부하는 요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어떤 반이 가장 먼저 빨리 성적을 올릴까요 그렇죠. 사실은 사람 말잘 듣게 하는 데에는 때리는 게직방이에요그래죠 막기 싫어서라도 공부하는 척이라도 할거 아니야. 그렇지? 이 법과적인 단임이 가장 쉽고 빠르게 공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당시에 이런 어떤 개혁을 필요로 했던 전국 칠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지. 하루 빨리 빠른 효과를 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법과 사상을 받아들여서 군주권을 강화하고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개혁을 이뤄낸 나라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진나라였어요. 쪼개진 진나라 말고 이쪽 서쪽 구석행이에 있었던 이 진나라가 가장 성공적으로 법가적 개혁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상앙이라든지 이사와 같은 법가 사상가들을 초빙해서 데리고 와서 진나라를 개혁하도록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야육강식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사람이건 어느 지역 출신이건 어느 신분의 사람이건 중요하지 않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데려와서 왕이 일을 시켰던 시대거든요. 자, 그래서 상하이사 같은 사람이 진나라에 등용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진나라에서 성공적인 법가적 개혁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루어낸 통치체제의 특징은 무엇이냐? 엄격한 법 질서를 통해서 백성들을 휘어잡는 거예요. 이 진나라의 법질서를 네 글자로 표현하자면 신상필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준다라는 건데 그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고 그 처벌의 수준이 매우 세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진나라는 사람들이 사는 집을 다섯 집 또는 열 집씩 묶습니다. 한 조를 묶어줘요. 그리고 그 집들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뭔가 어느 집이 그 같은 조에 있는 집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혹은 법을 어기면 은 바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알았는데도 신고를 안 했거나 혹은 감시를 소홀히 해서 몰라서 신고를 못했는데 나중에 그 집이 잘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것만으로도 허리가 잘려서 죽는 형벌을 받았어요. 법을 어긴 게 아니라 법 어긴 사람을 받는데 혹은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신고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목숨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나안죽을래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네. 우리 조에 있는 다른 짓들 눈에 불을 켜고 서는 잘못하는지 안 하는지 철저하게 감시해야죠, 그죠? 조그만한 잘못일 수도 일단은 신고하고 봐야겠지, 그지? 자,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법을 잘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느냐, 이런 어떤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웠어, 큰 공을 싸웠어, 싸웠어, 신분 상승시켜주고요, 더 좋은 집 주고요, 땅도 주고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가 만든 법가적인 새로운 어떤 개혁을 통해서 만들어낸 질서는 안으로는 질서를 잘 지키고 살게 만들고 밖에 나가서는 목숨을 걸고 싸우게 만드는 그러한 통치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이 진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빨리 무엇을? 군주권의 강화와 부국강병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강력해진 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다른 6개의 나라를 하나 둘씩 제압해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기원전 2 2 1년 중국 최초의 통일을 달성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이뤄낸 사람이 바로 진나라의 왕 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영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 사람은 나는 지금까지 왕들이 못했던 그 없던 것들보다 위대한 업적을 이뤄냈는데 나를 똑같이 왕이라고 불러서야 되겠니? 좀좀더 멋진 이름 지어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하들이 뭘불리냐면은 그럼 황제 어떻습니까 라고 해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나는 그 황제의 스타트 시작이니까 앞으로 나를 시황제라고 불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진나라의 시황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진시황제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중국 최초의 통일을 이뤄낸 사람 진시황제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에 대해서 할 얘기 많은데 그걸 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음. 실제로 진나라가 잘 나가니까 나머지 여섯 개 나라가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진나라를 속된 말로 다구리 치는 것도 있어요 어, 근데 1대6의 싸움도 이겨내고 결국은 소일까지 해버립니다 음, 대단한 힘을 가진 나라다 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이런 거안 했을까? 다른 전국 치룡 여섯 개나라들안 했을까? 했어요 근데 왜 실패했을까? 음, 봅시다 자. 오늘 대통령이 뉴스에서 나와가지고 오, 자 여러분 이제 서로서로 서로 감시하게 하고요. 내가 감시해야 될 사람이 신고를 안 하면 은 아, 내가 감시해야 될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신고 안 하면 여러분을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대통령이 발표했어요. 알아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가만히 있겠어요. 이 미쳤어요. 내가 신고하겠다고 내가 왜 죽어야 돼? 라고 하면서 거세게 저항이 일어나겠죠. 그죠? 우리가 말은 쉽지 이렇게 해서 질서를 잡았다고 라 하는 게 말은 하기 쉽지 실제로 이러한 법질서를 확립하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무척이나 거센 반발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뤄낸 게 진나라였던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해보자면 다른 나라들은 왜 못했어가 아니야. 원래 못하는 게 당연해. 어떻게 하면 진나라가 이것을 그렇게 잘해낼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한 질문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 이런 사람이 개인적으로 워낙 뛰어난 능력을 가졌던 것도 있지만 사실 진나라는 다른 전국 육궁에 비해서 조금 후진국이었어. 다시 말해서 힘을 센, 힘이 센 귀족들이 좀 적은 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법을 시행했을 을때 반발이 비교적 적은 편이었습니다. 이런 나라들도 시도해봤어요. 하지만 귀족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계속 실패하고 뽀꾸러지고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죠. 상왕과 이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두 사람 나이 차이 아, 정확히는 이 사람이 죽은 시점이 몇년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한 130년 정도 차이가 나요. 다시 말해서 진나라가 이 법가적 개혁을 하는 데까지 이 사람이 시작하고 이 사람이 거의 마무리 지었거든요. 몇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야. 그렇죠. 이마저도 사실은 130년 정도 오래 걸린는 굉장히 거칠고 힘든 작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진나라가 어렵사리 간신히 해냈던 것이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시대를 통일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이후에 진나라는 중국을 통일하면서 새로운 여러 가지 법과 제도들을 시행하면서 중국의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하지만 또 그게 잘안 되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거든요 그런 내용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고 라 한다면 영상 끄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어, 댓글도 달아주면 선생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Thank you.